맛있어? 오렌지, 맛 나. 너무 맛있는 데라 Mm. 우와! 진짜 맛있는 m 음! <웃음> 얘 오렌지 맛나니까 진짜 맛있다 1시간 휴지 시키겠습니다. 제 구우러 가겠습니다 완성 으악! 허가를 넣은 타르트인 타르트 타탱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버터 먼저 썰어줄게요. 봐안 돼. 이거 우리 안 돼. 다시 구우러 갑니다 이대로 완전히 식혀줄게요 <웃음> 짜잔 이제 초콜릿을 전자렌지에 녹여볼게요. 구우러 가겠습니다. 또... 어, 이 되게 퐁... 퐁신퐁신하네. 역시 생크림이 올라가게 까 음, 음, 맛있어요. 완성! 오늘은 휘낭시에 만들고 나면 노른자가 너무 많아서 에그타르트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들어가봐야겠다. 거기도 안 들어본지 오래됐다. 은행에서 바로 할수 있잖아. 은행. 어. 오, 맛있겠는걸? 먹어 보다. 짜잔. 이 먹으면 되는 거니? 예. 알겠습니다 이거 베이스도 만든 거야? 네. 오. 진짜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어. <웃음>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<웃음> 너무 <웃음> 거... 맛있어요. 야, 이 실례를 하세 근데 맛있다 음. 생지가 확실히 중요하네. 네데 만든 게 훨씬 맛있네. 응. 어. 음. 음. 음. 완전 맛있다. 응, 음.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와, 또 맛있네. 누가 이렇게 밑에서 부담스럽게 뜯어 먹을지? 음. 응. 이거 담백하네. 응. 맛있다. 이거 또 맛있다. 맛있네,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응. 맛있다. 맛있어?